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2016년 10월 17일 입니다 아, 오늘 뭐 시간은 좀 많지는 않지만은 아, 여러분한테 조금 아, 중요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아, 제, 아, 뭐 계속 여러분들 뭐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 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한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래 뭐랄까 아주 기본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흡을 해야 된다, 뭐 팔을 움직여야 된다, 왼쪽 다리에 자꾸 관심을 둬야 된다, 가슴을 들어올려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기본기적인 측면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해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동영상을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막, 빠르게 치료하고 싶죠, 그죠? 빠르게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헬스를 막 강하게 운동하면, 치료기간이 막 빨라질 것인가. 어? 뭐한달두달 달 뒤에 치료가 될 것인가, 응? 그러니까 혹은 막 무리해서 하든 뭐 근육통이 생기고 피부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막 열심히 하면 빠르게 치료가 될 것인가, 그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몸의 변화는요 갑작스럽게 혈관이 변형을 어,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혈액순환의 어떤 다른 부분에 이제 피가 많이 간다, 이러면 우리 몸에 충격을 받아요. 갑작스럽게 뇌, 어, 뇌 속으로 혈액량이 많이 공급된다든가, 갑작스럽게 폐로 혈액, 혈액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든가, 뭐, 또 뭐, 왼쪽으로 너무 많이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몸살 현상이다, 두통 현상이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어떤 2차 자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부분들이 사실은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 뭐 그게 안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머릿수를 두면 2차 자각 증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 버려요. 두려움에 떨어버리고 저는 어떤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2차 자각 증상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분들은 명현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사실 저는 그런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 이제 얘기를 나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하루에 뭐한 시간을 열심히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방법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뭐한 물병 들기를 뭐한 시간을 했다. 그죠? 그럼 어깨도 아프고 뭐 살까네요. 뭐 가스는 잘 나오고 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할 때는 열심히 호흡도 하고 팔도 흔들고 했는데 운동하는 외의 시간에는 호흡도 안 하고, 팔도 안 흔들어 보고, 뭐, 왼쪽 다리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가슴도 안 들어 올리고, 이렇게 지냈다. 자, 이게 정확한 치료 과정으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조금 상당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은,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를 하는 상태에서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상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기본기를 지킨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치료기간이 단축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상체 혈관이 넓어지면서, 이횡경막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더잘 되고, 어, 점점 더 빠르게 혈관이 넓어져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아 운동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기는 될 거예요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 충격이 너무 크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어, 나타나는 2차 자각 증상들이 불필요한 2차 자각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상인들을 예를 들어서요. 아, 헬스를 안 하다가 헬스를 했는데 자꾸 감기가 걸린다. 어? 헬스를 했는데 막 어깨가 50견 증상이, 오 운동을 하는데 50견 증상이 나타난다. 막 운동을 하는데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감기가 걸리냐. 여러분 막, 동영상에,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올린 동영상고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운동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가스 이동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잘못된, 잘못된 운동은 아니지만, 자기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이, 불필요한 감기나, 뭐, 목 감기나, 뭐, 콧물이 잡힌다,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2차 자각 증상들에, 아, 노, 출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걸 참, 막, 상담을 하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고. 그 하여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다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 위에다가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고 이제 제목들을 몇개 소제목들을 몇개 달아놓고 또 여러분들이 하도 이런 많은 분들이 아주 어, 많은 분들이 요구하셔서 아, 내정상은 뭐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일 강이나 2강또 몇몇 이제 사람, 에,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동영상에서 나 뭐, 기침이 나, 나시는 분들은 이, 뭐, 기침 멈추는 법을 보세요. 상복, 부평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대다수 분들이 행, 동 방식이 나한테 적용되는 동영상만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자꾸 행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 가스의 이동 원리와 여러분이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창자의 형태 왜 팔을 흔들어야 되는가 왜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가 왜 가스가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가 또 혈액순환은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하시게 되면 실제로 저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를 만들어 치료를 이루어 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동영상 몇 개만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아왜 치료가 안 되냐 나한테는 효과가 없다 어? 뭐이 사람 뭐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을 해 버리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치료가 연해져 버린다는, 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뭐이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 올리는 건 아닌데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니까 일단 먼저 봐야 될거몇 개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일단 먼저 보시는 것은 제가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어. 먼저 보십시오. 보시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동영상이라고 느껴지실지라도 다른 부분들의 그 치료를 돕는 증상이라고 하죠 분명히 여러분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분그 부분,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분한테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의 가치는 얼마 정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의 가치는 최소한 천억이다, 천억.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나, 나 자신을 뭐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병을 잘 이해를 해버리시면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과연 천억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입니까? 저라면요, 천억이 아니라 천조를 갖다 줘도 내 생명하고는 바꾸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나서 천억이 무슨 소용이 있고, 천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60 제가 지금까지 65개 오늘 66번째 동영상입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다시 설명드리고 기본기를 잊지 말라 기본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들이 뭐제 동영상을 이제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 마음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는가 어,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 그대로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 그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그냥 옳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어. 가지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뭐 덩쳐 먹고 싶은 생각 없고요. 여러분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꼭 기억하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기본기인데 기본기 중에 뭐 기본기가 이제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호흡하는 거, 하루 종일 호흡하는 거, 하루 종일 팔 한다는 거, 하루 종일 가슴 들어올려요 가르종이를 왼, 왼쪽 다리에 관심을 두고 좀 흔들어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네 가지가 기본기예요, 기본기. 물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본기가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본기가 이네 가지예요. 근데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치료에 있어서 잘 적용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적용을 못 하시더라는 요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잘못 적용하고 계 팔을 하루 종일 흔들어 예를 들어서 팔을 하루 종일 흔들어가면 이렇게 하루 종일 흔들면서 여러분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머리를 흔드는 거. 이것도 뭐 기본 기중에 들어가는데. 자, 예? 팔을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 수 있습니까? 못 흔들어요. 그죠? 못 흔들어요. 그죠?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은 쉴수 있다. 어. 아, 힘들면 1분에서 한 3분 정도 좀쉴수 있다. 길게는 5분 정도는 팔을 안 흔들 수 있다. 근데 5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팔을 흔들어 주라는 거예정 이제 팔 흔들기가 힘들 때는 팔을 조금 내린 상태에서 주먹이라도 지었다 폈다 해주라. 어? 주먹도 지었다 폈다 하기 힘들면 머리라도 좀 흔들어 주라. 그죠? 그니까. 이걸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유지해 주느냐가 관건이지 가장 핵심이지 하루에 몇 분을 병을 들었다 혹은 헬스장에서 뭐 헬스 운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팔을 하루 종일 흔들어라, 머리를 많이 흔들어라, 어? 깨를 흔들어라. 이거는 여러분 잘 받아 야어요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기둥이 하나가 제가. 여러분 상담해 드리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 들어 올리기 입니다 가슴 들어 올리기 가슴 들어 올리기가 안된 상태에서의 자발화 운동은 좀 무의미해져 버려요 또 이렇게 이제 상복구 팽만감이나 어떤 하복구 팽만감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정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 어, 뭐, 굉장히 보다는 이제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야, 참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이분들이 기운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셨다. 자기는 가스가 안 올라온다. 나오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결론을 내려버는데 저는 확실하건데, 그분들이 분명히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은, 제가 뭐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어. 근데 어떤, 가장 그러니까 잘 놓치고 계신 부분들 중에 가슴돌 올리게 했어요. 가슴 돌리게. 분명히, 제가 가슴 돌리기 올리, 그, 해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영상을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특별히 그 제목을 그렇게 특정하게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예기상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제목들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가슴을 덜어 올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는 배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가슴을 빵빵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빵빵하게 하면, 이렇게 가슴을 빵빵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를 지, 집어넣고 가슴을 빵빵하게 하면 폐가 들어 올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가슴만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폐에 힘이 가해지면서 폐가 슬슬 들려 올려요. 폐가 슬슬 들려 올리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창자, 누르고 있던 창자와 유격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폐가 들리면서. 들리면서 유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폐가 창자를 누르고, 누르고 있으면서 창자를 찌그렸던 그런 현상이 창자가 다시 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펴지면서 가스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스 현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자바라 운동을 할 때에 자 제가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상당히, 예, 상당수 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부분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 가슴 들어올리기를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왜왜왜이러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실까 결론은 그분들이 동영상을 대충 들었다든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몇 개만 듣고, 그리고 뭔가 놓쳐버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내려앉았다. 가슴이 내려앉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가슴이 들면 상복부가 이렇게 뿔룩하게 올라와요.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대신에 가슴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가슴을 쭉 내려뜨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상복부는 쑥 내려가고 아랫배가 푹올라가요쑥 내려 버니까폐가뚝 떨어지면서 상대를 푹 눌러 버리니까 아랫배 쪽으로 쑥 내려가 버리는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지금 당장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해보는어떠시 할까요? 가슴을 끝까지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막 갈비뼈도 막 갑자기 가슴이 쪼여들면서 갈비뼈하고 부닥치면서 압박감을 느껴요. 처음에 근데 갑작스럽게 하면 자 끝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봤어요. 자 이걸 100이라고 치겠습니다. 100% 들어 올렸다. 100, 100. 숫자로 100.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리면 분명히 배가 쑥 들어가요. 그죠? 배가 쑥 들어가요. 아랫배가 쑥 들어가요. 근데 윗배가 올라와요, 윗배가. 자, 윗배가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윗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어. 자, 쑥! 예, 이게, 이게 백이에요. 자, 이 상태로, 백의 상태로 하루 종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이게 예, 10분 동안 또못 버텨요. 10분 동안 또못 버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다시 기준을 한번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내려보세요. 한50 정도. 100에서 50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조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내려갈 거 아닙니까? 자 기준은 이제 50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죠?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유지할 수 있는 강도예요. 50 정도. 자마지노선이 최소한 50%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권고하고 싶은 것은 50에서 70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셔라 50에서 70 정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일상 생활하다가 깜빡깜빡 해요. 막 이렇게 있으면 처음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허리도 아프고 막여행하면등 근육이 지금 다 여러분들 상당부 수의 여러분들이 등 근육이 많이 빠져 있어요. 800은 또 빠져있고, 허리 근육, 허리 등 근육도 많이 빠져있고, 이래갖고, 이렇게 버티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 가면 등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니까, 러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했다, 이게. 야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푹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한 20분, 30분 이렇게 지나버렸다. 자, 지나버렸으면 배가 밑으로 쏙 꺼져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스 이동이 잘안 일어나고 있으면서 한 20분, 30분 지나면 벌써 컨디션이 막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도 좀 둔하신 분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다가 막 강하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자, 이랬을 때 이제 30분 지났다. 뭐 1시간 지났다.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다시 올려서 배을 일단 만드시고 난 다음에 팔을 막 움직이세요. 머리도 움직이시고, 자, 왼쪽 다리도 좀 움직이시고, 가끔씩 오른 다리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어? 왼쪽 다리는 꼼지락, 지락하짝꼼짝 해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팔을 막 흔드시고 정의 없으면 옆에 책이나 뭐, 물병 같은 거 잡고 막들어올리고한 2, 3분 이렇게 하면 다시 막상자가끄다 덜려요. 2, 3분도 아니야1분만 해도 올라와요 하면. 그죠? 그때부터는 죠그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가슴이 떨어지면 제가 어떤 분들이 말하자 당신이 가슴이 떨어지면 당신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가슴이 떨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떨어지면 가슴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유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굉장히 많은 병을 유발해요.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뭐, 심지어 신장병, 에? 하여튼, 가슴이 떨어지면, 뭐, 역류성, 위염,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창자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떨어져 버리면. 가슴이 떨어지면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편한 걸 추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가는 거요 편한 걸 추구하는 순간부터 운동하면 편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근데 여러분 건강은 좋아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 몸에 피가 안 돌아가요 정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피가 돌아가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커져있는 혈관으로는 피가 더 많이 가고, 좁아져있는 혈관은 피가 점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뇌부터 타격을 받죠. 그죠? 뇌에서 피가, 얼굴에서 피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귀에서 이명현상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허물어지고, 목이 가늘어지고, 굉장히 많은, 그니까, 우리 온몸은 유기체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 그 혈액순환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병이야.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에요. 혈액순환장애가 90% 이상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장애, 혈관의 변형. 여러분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여러분의 혈관이 변화가 돼요 복부와 다리 쪽의 혈관은 점점 커져 가고 머리와 가슴과 얼굴과 목의 혈관 손의 혈관들은 점점 가늘어져 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어, 무너져 가면 죽는 거니까 그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슴을 꼭 들어 올리십시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이게 기본이 돼서 팔을 한들고, 그죠? 팔을 자 밥을 먹는다. 자 밥을 먹는다.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그죠? 밥을 먹다 한 번씩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고, 그죠? 자, 자, 자, 자, 밥 먹는다. 한 번씩 왼손, 자 오른손을 사용하니까. 왼손도 이렇게 한 번씩 덜어주고, 그죠? 왼다리도 좀 까딱까딱 움직이시고, 한 번씩 오른 무릎도 이렇게 한 번, 한두 번 덜어주시고, 왼다리는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오른다리는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다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면, 여기 위장 뒤쪽에 있는 소장에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가 상자가 팽창됐다. 네, 이렇게 하는데 왼다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속적이라 하는 거는 하루종일 유지를 하는 것을 지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막 다리를 막 강하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몸살이 걸려버려요. 이쪽으로 가스가 너무 몰려버리고 피가 너무 몰려버리면 몸살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살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가스가 또 너무 올라와서 목에 또막 가스가 들러붙고 코에 가스가 들러붙고 감기에 걸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해를 하시고 강도를 조절하시고 이 병의 치료가 만만치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치료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 지금도 쉽게 치료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10년, 20년 벌써 어릴 때부터 소화불량증세, 부모 세대부터 소화불량증세를 갖고 유전적으로 태, 혈관을, 유전이라는 거는 혈관을 그대로 부모한테 유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혈관 형태가 그대로 부모, 자, 자녀 세대에 나타나게 돼요. 가슴을 덜어 올십시오 가슴이 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죠? 에. 그런 다음에, 어, 팔을, 팔을 막 계속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봤세요 아, 이렇게 하면 어깨 아파요. 어깨 아파. 어? 어깨 아플 땐또 어떻게 하라고 제가 50견 치료법이라고 또 동영상 올려드렸죠. 이? 계단에 나가서 이렇게 막 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걸고 끌어 당기면 이제 어깨 통증은 없어지지만은 계속 한 동작만 하면 2차 자각 증상이 나 그쪽 혈관이 자꾸 커지면서 또 혈액순환이 또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의 기본은 전신운동 전신운동 전신운동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다리만 너무 많이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사용 빈도수를 좀 줄이고 이제는 좀 상체 운동을 좀 위주로 해서 그렇다고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하라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좀잘 받아들입시다.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걷고 싶으면 좀 걸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걷고 싶으면 한 시간을 걸었다라면 이제는 10분만 걸으라는 거예요. 10분만. 걷는 양을 좀, 또 그냥 걷지 말고 팔을 흔들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또 10분을 걸어도 5분 걷고 벤치에 앉아서 5분 등또한 2, 3분 이렇게 자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또 5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 그니까, 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약하게 만들고, 약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항상, 어떻게 하면 빨리 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 여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은 고해 현상, 고쾌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하루의 생활 습관 내가 얼마나 팔, 팔 동작을 유지를 해주는가. 힘들 때는 쉬어야죠. 쉬는데 5분 이상 쉬지 말아는거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뭐한 2, 3분 팔 흔들기를 했다. 그럼 한 1분 쉬어도 돼. 1분. 근데 2, 3분 팔 흔들기 하고 10분 쉬었다. 그럼 여러분은 뭐? 치료하고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그렇지않아요 자, 파란들기를 1분을 했다 그러면 1분 쉬어도 돼요 사실 10분을 했다 10분을 해도 1, 1분에서 5분은 쉬어도 돼요 1시간을 해 하더라도 1분에서 5분을 쉬어도 돼요 1시간을 했다고 해서 1시간을 쉬어 버리면 올라왔던 피가 내려가는 데는 최 5분에서 10분이 안 걸려요 왜냐면 하 여기는 벌써 좁아져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려도 그 원상 복구되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좁아져 있는 혈관에 피를 막 집어넣으면 뭐 올라가긴 올라가요.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혈관이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고문처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르고 다시 좁아지면서 피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운동해도 5분 이상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시간을 운동해도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한 시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보통 때처럼 살았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잘못 이해. 자, 제가 대표성으로 팔 동작을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러분 해야 될건 굉장히 많아요. 팔 팔도 안 되고 팔만 계속 안 되면 안 돼도. 가끔씩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고, 어깨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그래야 몸 전체에 골고루 피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쪽만 계속 움직이지, 뭐, 피가 여기만 계속 몰릴 거 아닙니까? 요쪽 혈관만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이렇게 덜어 올리는 게어서 이쪽, 뒤쪽 근육도 조금, 이렇게 혈관도 좀 커지게 해줘야 되고, 그니까 러 온몸의 혈관들이 골고루 커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하여 오늘은 기본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 혹시나 주변에 분들이 있으면 좀 이래 권고를 한번 해주시오너 네. 가슴 덜 올리고 했느냐? 혹은 팔, 팔 동작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느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결론을 내려요. 물병 들기를 30분을 해도 효과가 없더라. 그러나 포기했다. 그 제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게 눌려 있었던 분들은 30분 해갖고 30분 이상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일주일 아니면 뭐 열흘, 보름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스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가스를 무조건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적정량의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죠? 무조건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떤 분, 하나 한 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치료, 그분 말씀으로치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 몸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인데,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또한번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 분명히 좋아지니까 뭔가 더 강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번 봤는데 뭔가 노, 좋아졌는데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댓글 안에 댓글도 올려주시고 어,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한번 보고 또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 연구하는 자세로, 이해하는 자세로, 그리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자세로, 요령을 찾지 마세요. 요령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힘든 상황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요령을 찾아 들어가면 치료하는 동떨어진, 계속 2차 자각증상에 시달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한테 60몇 강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건강은 천억, 일조, 천조보다도 더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시간을 한번 투자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투자를 해 보시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정이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도 물어보고, 정이 답답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교회 왔어라도 물어보고, 여러분이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막방 안에 가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만 자꾸 도와주는가? 이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고,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다수예요 다수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 전화 상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전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끼끄려야 두 통화 세통화예요한 통화당 약 3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제 휴식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줘도 못 받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하여튼 찾아가야 돼니다 그죠? 하여튼, 응. 뭐,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뭐, 제 혼자의 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동영상을 열심히 보십시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